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오이샷이었이샷이되었습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보고 있다 앞에 앞에 앞에 해니해 붉은이 샷이었습니이다온다붉다붉이스작도다이다다 이거다 이거다. 어, 다리 없어. 아 다른데, 꼬물 있다. 잡았어. 잡았어. 아이스. 아이스. 뭐야? 잡잡았다이 말이야. 온다 온다.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. 제한 시간 내 완전 패스팅 하나, 패스팅 두 개. V.O.7 제도 진아이가 그래갖고 나이 처음에 나이 방망이 한거 아님? 설마 예전에 나이 클랜 나이 내보낸 나이 일 땜에 그런거면 진짜 그거는 소임배고 그건 아니겠지 아나 리플 사용 못했다 바보다 아폭 터지는거 봐야되는데 오 클라 디지기 이렇게 빠른 시간에? 굿샷. 오버. 언더, 이거 언다 흠적 빼 조심. 그 접배다 접배, 접배 접배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집중 가자. 그래 이제 샷좀 올리세. 되긴 했어. 좋은 기폭제다. 나는 가스 올린다. 아이. 맵핑 <웃음> 두 개. 패스많이 듣다 저기요. 패스했다 겨울 렸으면 패스. 아, 크나나스 나도 스나스나가 나도 패스. 나 보아라, 보아라, 보아라, 보아라, 보아라. 아, 언덕 좀 언덕 좀봐줘 제발. 간꼭 어, 가넷 반피다 가넷. 슬좀 써도 반인데 가넷판에 반에... 숫자 양큰 기둥 나간다. 기둥 하나 나갔다. 다 쪽. 쪽 있어. 기둥으로. 또반 어, 양... 오우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패핑 두개 패스를 되게 늦게 한다 패스하겠다 음, 우리 어, 언더에만 까서는 안깠다 기도는만개다 흔나네 흔하네 큰잡배 박스포 큰잡 큰 셋! 박스, 큰 셋이야 안은데 아깝다 반반반반 큰그 양각에. 아나간이습니다 아, 아이고 안 아, 돼. 지금 두번 나갔네. 샷. 아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<웃음> 스피하나빙 두개 적배나 빙하나. 빙하나. 중하나빙하다중하르겠다중 빙하나. 빙하나. 빙하나. 빙나 이제 없어. 오라라. 라어 폭탄이 되었습니다 어, 물배 하나. 내가 봐줄래? 언덕 하나. 하나, 언덕 하나 다이 하나, 이 제가 봐줘 그냥. 아내거 봐줘 그냥. 안 보고있다 앞에 앞에 앞에 해체해체 해치 해치 슈퍼스 슈퍼스 슈퍼스 슈 온다 온다 EP 온다. 온다. 온다 나이스 이형 천재야 미션 <목소리>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이형 천재야 <웃음> 건드려버렸어 열심히 해야겠어 근데, 근데 내가 봤을 땐 근데 고인은 아닌 것같아 아까 그거 원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잖아 형 그거 아니다 그거 더러데못 뛰나? 죽났다 그아 풍부 나오고 피로 내려오고 더러 작스난데? 자작도로해 아 이거 반이다. 기아 디지반 하나 일점다. 이거다 이거다. 어아이었어 어. 아, 아 네, 네, 네, 아리, 안 끌려. <웃음> 아리, 안 끌렸네. 공구도다 공부 도 다. 그 피디이 안 돼. 또 왔다. 핑 하나? 아, 하이트 하이팅. 패스 늦다. 근데 저기 빌핑 하나더 두 년만 하나? 하다 어. 간단히 사치되었습니다. 이제 상대방 많이 살았고 핑 무조건 안 아, 다덕스나 구이 어딨나? 오죽 오. 킬. 아군이 하였습니다감 어, 올라 올다차 올라왔다, 올라왔다. 오케이. 이대로 가자. 쭉쭉 가자. 영원의 화이팅 올라. 두 개. <웃음> 스아 형. 이중포다른데 꿈을 일단. 룰, 았어이았어이 아이소. 아이소. 아이소. 아이이말이야간이 간다 이 마이크. 아, 자, 오늘 화팅. 나이스. 했다.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. 된다, 된다. 일단 이기고 본다. 제가 빼 하나, 빼두 개. 장마다저저스나지제게 아, 네. 지하 나올 것 같지 않나? 7.34 아, 반 다리 반 간에까지 지하 둘 셋이다. 이거, 셋이에요. 지하 넷이다. 이거, 지하 셋 이상, 나 이사 이 형도 아까 지하였는데, 큰 홀배, 큰 홀배, 큰 홀배. 잡파 이건 이건 잡아라 클라로 가다 클라로 다시 클라로 오 자신감이 많이 충분어 잡아라 어네 아, 아, 그래. 아, 많이 아반 맞다 반이었어요 그래 나이스 아양저예님 어서세요 오 희만이 만나세요 전판과 다른 모습 스프레이 맞고 바로 각성해버리게 중비다중비다줌둘나다 언더 박스 언더 개피개피 잡았어 클락클락 클락. 잡았나 중저 하나하네 어 우승 복 중척 아이고, 아이고. 잔진으로 잡을까 너무 백스트했네아니 패배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니키이치라고그키이고니키라 니키라고. 니키라니라고라고 니키라고. 니까라고니라고이등라고 니키라고. 니키라고. 니키라고. 니키라고. 이키라고 니키라고. 니키라고. 니키라고. 니키라고. 니키라고. 니키라 어. 포! <웃음> 아. 정말 아쉬운 부분인데. 아. 아군이 이것 가건만. 길하기 위해 자켓을 내려갔던 그의 몸부림 하하하하 <웃음> 다큰별없다큰별없다 나왔어 단춤도 자위주네 이게 작게 한다죽 난다 저기 저기 지금 누가야 스나이 잡을 건 개피다 님 스나.. 스나 잡을 건 개피다 세 어, 3명이야 어.. 오케이 오케이 적배지 하갈대 그사람 기초 님 나온다 짜골비 알아 짜골비 알아 응.. 잡았어? 지하나 차아 나 짜골비 알 짝차편 아, 블링님 만났어요. 마무리 되나 아, 오케이, 자, 감 잡았다, 감 잡았다. 가스테 시작하자. 오케이.